나 a n u s come v a n g e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닭치는 바로 바로 대로 해루질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닭치는 대로 해루질 할건데 해루질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았는데 어떤 광고냐면요 낚시 관련 광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올 까까 그때 한번 보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려면 지금 바로 닭치는 대로 해루질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레츠 고. 가자 은혜야 저가아 가자 사람들이 너안 나오면 이제 안 본단 말이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닥친 대로 해루지 굉장히 오랜만에 사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잘 잡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하이 하이 <웃음> 오늘 은혜가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성훈아 먼저 뭐 해가지고 좀 부탁해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어, 여러분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파도도 없고 굉장히 잔잔한데 이런 날 돌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돌개 좀 많이 잡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좋아하는 해삼 러시아 레삼도 바로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볼게요 어, 이게 뭐야 뭔데? 줄알고 깜짝 놀랐네. 뱀? 이거. 아, 이거 으으왜왜그 음! 아, 벌레. <웃음> <웃음> 너 벌레 안 무서워하잖아. 왜 연약한 적게. 아니, 뒤에서 뒤로 먹잖아. 와, 이거 봐. 큰났다, 은혜 이거. 뭔데? 오늘 생물 없는 날이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 파도는 너무 잔잔하고 좋은데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잔잔할 뿐이지. 이런 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집에 가겠는데. 큰났네, 이거. 광고 영상 찍어야 되는데. 군소 있다, 오빠. 어디 어디? 야, 이거 광고 영상이라 군소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군소 뭔데? 아, 아니네. 뭔데? 아, 너 진짜 다 죽었다. 우리 물놀이 할래? 어우, 야, 저 근데 어디 군소랑 놀이가 헷갈리냐 진짜 네가 군소 남편 맞냐 그러고? 잠시만 요 회사. 해삼 해삼 해삼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너안 보이지? 너가찾아봐 내가 찾아볼게 이거 사이에 있는 거회삼아냐야아 나무다 아... 짜증나네 아, <웃음> <따중나네>. 그냥 <웃음> 근데 이 고동이라도 다 쓸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너 한번 이렇게 두둑 해봐 재밌을 거은데 여기로 다 빠질 거같아데 아니 빠져도 그냥 해봐 한번 재미로 잡는다 생각하고 오 어때? 오우 어, 오우 <웃음> <오. 웃음> 어때? 다 빠졌어 야 좋은 일한 거야 방생한 거잖아 맞지? 음. 자 이게 족대만 조금만 작았어도 이렇게 둥 하면은 다 빠져요 재밌네 그래도 잡는 거 같네 야야 고기다 고기 야 고기 꽤커 여러분 보이시죠? 야! 아하 꺼레를 입을 게오 고기 아, 아 그거구나? 그래 오기 고기, 고기. 야다지 마라 <웃음> 야 카메라 있을 때하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어. <웃음> 잡았어? 다음 기회 큰일났네 오늘 해삼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못 잡잖아요 그러면 내일 낮에 다시 와가지고 참돔 한번 잡아볼게요 요새 또 낚시로 참돔이 나온다 거든요 야너뭐 잡아? 야 뭔데 뭔데 물고기 있다 <웃음> 뭐라고 물고기 있다고?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너일이 네 와봐 이리 와봐 니가 아, 이거 다흙탕물 해놔서 나 여기 어디 보여안보여 손잡아 손잡아 뷰티콕 분위기 <웃음> <웃음> 다 깨버려 오오. 은혜야 <웃음> 은혜야 인사해 내 어릴 적이야 어때? 작다 작지? 응. 뭐가 작은데? 롱자 응. <웃음> <웃음> 여러분 새끼 개군소입니다 안져주자 어? <웃음> 만져주니까 얼굴 핀다 좋지 오오 <웃음> <웃음> 우와, <봐봐. 웃음> 아우 벌레 재밌네 근데 여기 성게 있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여러분 이거 돌 같죠? 근데 해루시 많이 하다보면 은 이게 돌 같지 않고 성게로 보입니다 그거 반대로 따야 따지지 않을까? 와!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제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죠? 보라성게그렇요보라성게입니다왜보라성게냐면 이렇게. 보라색이요. 땡! 보라보라 해서. 저렇게만 씹을게요. 자,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요. 보라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성게라고 하고, 여기 끝에 아주 미세한 동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수욕 하실 때 맨발로 안 밟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돌이나 암초지대에 쌓고 있기 때문에, 모래바닥에선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 조심히 가라. 얘도 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거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야만인. 아무리 광고라도 저건 안 돼요. 내일 참돔 잡을 거예요. 아이고, 헌터팡 어린 시절아. 아이고, 아... 다른데 정착해 저멀리 둥실둥실 가죠? 어 이게 뭐지? 뭔데? 야그냥 줘봐 줘봐. 야저 물고 기 물고기야? 어, 아 아니고 파이프네. 아나 진짜인 줄 알았어. 너도 우와, 알지? 우와, 너도 아, 목소리 왜, 왜? 너 너무 초심잃었다불 아, 쓰세요? 야야 상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았다. 잡아 잡 어? 오 어, 디제트. 어이 씨부름아 광고. 야야 광고. 아, 아, 아, 아 근데 광고 주분이 외국인이죠? 아씨부름 어. 아, 영어 버전 하나 둘 셋. 너야 <웃음> 다시 할수 있어 하나 둘셋 웃어졌다 <웃음>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지금 돌개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 수온이 조금 더따뜻해져야 돌개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수온 따뜻해지면 돌개들이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돌 한번 들쳐봐요 저돌 한번 들쳐볼게요 열어 열어 열 아, 없어요 리발 야 은혜 은혜 은혜 은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은혜 줘봐 줘봐 아한대한대한대이돌 밑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 이거 민물이었으면 맨손으로 잡는데 은혜야 은혜야 좀 줘봐 일로 와봐 은혜야 너어디있니 <웃음> 너 진짜 리진다 가만안 둔다 진짜로 너 때문에 지금 고기 놓쳤어 야저 무슨 고기지? 놀램인가? 오 계속 숨어요 보이시죠 쫓아갈게요 한번문거안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 저랑 결혼했잖아요 오케이 아어 순간이동은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손오고 후회 야 은혜야 너 지금 계속 허탕 칠거면 셀슬 줄래? 나 이미 조금 잡아, 잡을 잡을뻔 뿐... 엉덩이 한 대만 쳐도 되냐? <웃음> 주먹으로 엉덩이 개속이 때려도 돼? 아, 나 바빠. 아, 아, 바빠. 좀. 바쁜 말겠어. 너쫄장개 잡는 연습부터 해라. 움직여 있으면 잡아. 어. 야, 여기 박혀 있다. 세 잡아. 아, 어, 무서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 여기, 여기. 어. 눌러 눌러. 몸을 눌러. 올려도 안 아파. 무려도 어. 안 아파. 그렇지. 그렇지. 아파. <웃음> 아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프던데. <웃음> 아, 어, 아파. 아, 진짜 오늘 아무것도 못 잡겠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니, 왜 험한 길로 가서 오뚜기처럼 비틀거리냐고. <웃음> 이거 들어볼게. 잘 봐. 야, 개, 저거 크다, 맞지? 너거 잡을래? 예. 어. 아하! <웃음> 네, 여러분, 광고인데 쫄찬개 잡아서 되겠습니까? 참돔 잡아야죠. 아따 진짜 의존하는 거참널 참... 누르고 올라가겠어 정상으로 <웃음> 그래서 내 채널을 먹으려고 하는군 어, 광고주님 부탁드려요 <웃음> 광고주님께 한마디 해 저한테 따로 메일 주세요 <웃음> M.E.L.O -L <웃음> 네이버 너 멜로 영화 개 싫어하잖아 너 액션 좋아서 감정 다 메밀라가지고 아니 그거 엄청 중학교 때인 초등학교 때 만든 아 첫사랑 딱할 시즌에 아니 힘들어 비질래 누구냐 아손 넘었네 아, 아, 아 죄송해요 은혜 입에서 손 넘었다는 말 처음 나오거든요 <웃음> 야, 이거 마지막 돌 하나만 들쳐보고 없으면 은 여러분 석축으로 갈게요 없네요 야야야야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은혜, 응? 은혜. 어디요? 사대기뭔사대기네가 잘못했는데 뭐 그게 뭐야 아잘못 나왔다 그게 뭔데? 잘못 나왔다 뭔데? 아잘 나왔어 <웃음> 가만히 맞아준다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없으니까요 석축에 이럴 때또 돌개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저 여러분 죄송해요 집에 갈라 그랬는데 가다가 이거 개구수한 마리 봐버렸네 아이고 잠깐 일로 와봐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요즘에 참고서 말고 먹지 못하는 요런개구소가 많더라고요 구별법이 참고서는 만졌을 때보라빛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군소고 얘는 이렇게 만져도 보라빛이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연한 갈색이고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개같은 냄새가 나요 다시 꺼져 진짜 갈게요 자 여러분 낮에 해루즈라 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루즈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요 낚싯대를 같이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해루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가 <놀람> <놀람> 이렇게 텐션 완전 딱빠빳하게 해놓고, 오랜만에 주가내 루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행안나온다 그래가지고요. 은행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은액. 안 나온다고. <웃음> 뭘안 나온다고 해요 해야... 아, 지금 물 많이 들어왔다, 봤지 아니, 어제보다 물이 더 들어왔어. 오오오, 오, 오, 고기도 많네. 아, 저거 우리 다 먹을 수 있겠다. 오오오. 오. 야, 일로와, 일로와. 은행 고기만 보면또 고기 잡고 싶어가지고, 봤지 너? 어. 야, 이거 조심해. 이걸로서너 다치면 나 울어. 울기만 하는 거야? 울고 생명보험, 렛츠고. 야, 이거 왜 은액. 개깐거 나왔다, 이제. 어 무서워. <웃음> 자, 여러분, 저기 락가 쪽에 엄청 큰거 있어요. 그지 응아 근데 오늘의 목표는 락카조이가 아닌데 그럼 뭔데? 오늘의 목표는 물고기야? 어 고기야 여기 올라가 여기 그렇지 그거 에 바로 쿠 달려 <웃음> 여러분 사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은혜가 정전기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어 그렇구나 <웃음>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갯강고들이 여기 틈이 많거든요 제가 갯강고 먹은 거다 놓닥돼가지고 이제 갯강고안먹으려고요갯강고 한번 드셔보실? 아 뭔가 말투 왜 저래 <웃음> 아왜나 10대 말투 한 건대 실한 건대 실? 오늘 <웃음> 여기 저개 잡아서 처실? 처먹실? <웃음> 너도 한번 해봐 너 밀어보실? <웃음> 미안시 미안시 <웃음> 이렇게 쓰는 거아니야아 이거 안 된다 오비 온다 비 떨어진다 자 아. 여러분 아 이거 해루질 더 이상 안될거 같은데? 왜냐면 지금 물도 많이 차고 보면 위에가 야, 이렇게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 야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너미끄러 죽어 죽어보실? 살려주시겠싫자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여기 젖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발로 가기에는 물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울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루질 종료해야 될거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루질도 안 되고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날에는 사실 굉장히 촬영하기도 싫고 기분도 좀 많이 꿀꿀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꿀꿀함을 달래려고 게임 하나만 할게요 갑자기 아, 무슨 게임 자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게임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게임 광고라면 받지 않았을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은요 저랑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바로 낚시 게임 광고입니다 낚시요? 네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우선 광고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피싱 클래시는 모바일 게임에서 본것중 가장 사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전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낚시를 즐겨보세요. 놀라운 낚시터를 탐험하고 집에서 오싹한 분위기를 즐기세요. 해안이나 보트에서 물고기를 잡으세요. 더 이상 준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취미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낚시대와 미끼를 업그레이드하여 가장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어부들과 경쟁하세요. 고급 낚시를 위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낚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주간대회 및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자신의 클랜을 만들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플레이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헌터 F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더큰 물고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별 3개짜리 낚싯대 1개의 신비로운 미끼 50개의 행운 파워 30개의 웨이트 파워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게임 화면의 QR코드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피싱 클래쉬를 다운받으시고 멋진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플레이 해가지고 제가 고기를 직접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잡은 고기를 또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피싱 클래쉬 눌러서자 제가 이렇게 로딩이 되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캐스팅이란 버튼이 있어요 요거 그냥 바로 눌러서 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캐스팅 플라이어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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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근데 그거.. 어리신분들은.. 믿는거 아니야? 뭘 믿어? 게임에서 가져온 거 이..이..이.. 연출입니다. 아시죠? 게임 한다고 이거 안 생겨요. 연, 연출이에요. 게임에서 그거 거두면 주는 줄 아는 거예니연요 연출이에요 여러분. 게임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연출이에요. 자 여러분이 계서 참돔을 잡아 사 잡아 잡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너나 게임하는 거한 번도 못 봤지? 음. 은혜랑 6년 만나면서 저 게임 한 번도 한적없고 게임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는데 피쉬 앤 클래시라는 게임 광고를 받고 게임을 좀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좀 계속 했어요. 그리고 더또 재밌다고 느낀게 뭐냐면요. 저는 현실에서 막 요것저것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잡을 수 없는 거를 모바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참돔으로 요리를 할 건데 자 요걸로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 제가 보통 생선할 때 회로는 잘안 먹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검은도나 뭐남해나 요런 데서 거의 다 생선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왔을 때는 이미 죽어서 회로 먹기가 참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 녀석은 지금 너무 싱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싹포를 떠서 초대형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요렇게 오면서 피를 다 빼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비늘 치고 바로 회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비늘 쳐 줄게요. 하나, 둘, 셋. 비늘 치러 가자. 플라이야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비늘기 또은행 하나 해 가지고 잠깐만. 이거 도마 치우고 밑에서 한번 아, 이게 여기서 철푸도 하라 이거죠? 어. 알겠습니다. 아, 내가 할까? <웃음> 불타오르나 너? 어 아, 내가 할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은 반반할게요 근데 그거 알지? 앞면이 쉽고 뒷면이 어려워 그럼 내가 뒷면 <웃음> <웃음> 그래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누가 더 잘하나? 딱 봐도 내가 잘하겠지 경력이 다른데 자 일단 비늘 바로 칠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자라러 이렇게 깔끔하게 비늘 쏴다 쳐버렸으면은 자라러분이 참돔도 이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돔 만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도닷롯다이 롯을 다 잘라줍니다 오야 재밌네 굿날 잘 잘리는데? <웃음> 아 뭐야 나아무 <웃음> 게임도 안 시켜주고 재밌는거 내가 다 알거지 <웃음> 게임 시켜줄게 너 혼자 어젯밤에 계속가고 싶잖아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창검이 동글동글 기워졌으면 바로 머리 따줍니다 지나람비 뒤로 해서 라삭 서브라이 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 내장 있죠 은혜는 요거 칼로 따거든요 아니, 저는 칼 굳이 가위로 이렇게 딱두 번이면 라삭 <웃음> 이게 고소야 이게 고소야 아뭘 없어 아뭘 없어 진짜 안질러네 안에 있는 내장을 칼로 이렇게 싹싹싹 긁어내 와, 와 길게 봐라 와 이게 지방이야? 이게 여러분 지방인가봐요. 요것도딱 해가지고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피로 빠져. 그렇죠. 긁어줘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은혜씨? 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긁어주고 요거 바로 씻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또야!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회를 떠줄게요. 은혜는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따는 방법을 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방법이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은혜는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야배하게 따 버린 거거든요. 자 여기 척추뼈 위를 에딱 해서 라삭 사무라이! 빰빰빰빰빰빰, 빠라라라라, 잉? 야! 아, 좋지 여기 보여줘야지? 뭐를? 아니야, 아까아 <웃음> 아, 아, 아, 아. 하지만, 진정한 대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있죠? 갈비대 이야. 이거 보세요. 갈비대만 지금 딱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 <웃음> 그리고, 내장막. 이 내장막을 살살 해서, 한 40번 정도만 하면. <웃음>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Y자로 이렇게 딱 빼낼게요. 어? 뭐? 아! 겁질을 베끼고 했어야 됐군요! <웃음>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손잡이를 딱 만들어주고요 여기 밑에 딱파 겁질은 제가 또 선수입니다 제가 다른 거다 못해도 겁질은 아무리 넓어도 이렇게 확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여기서 바로 뒤집 롯나 깔끔 이거는 지금 당신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니야. 방금 고 근데 진짜 인정해 나도 하면서 소름돋았는데자 <웃음>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 괜찮지 않아요? 뱃살 다 살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1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뿌려드서 <있어>, 생선 손질 <웃음> 자 여러분 요렇게 된거는 수분이 없어져야 굉장히 맛있게 뽀동뽀동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말아줘 다음 김은혜 선수 꼬리쪽 먼저 흠 내주고 오잘 떴네 김은혜 오마카세 야너 진짜 그걸 어떻게 찾냐 나는 그걸 못 찾겠어 오아 여기서 이제 오와얘살수를안 남기려고 방금 뼈썰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오 <웃음> 열렸다 열렸다 와 여러분 드르륵 소리 들리시죠 지금 실리콘타고 있습니다 와 미쳤는데 아이번 선수 도둑이 들어가나요? 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참농 오늘 참 시끄럽네 <웃음> 씨. 그렇지 이거 한번 뒤집어 줄래 이게 너고 이게 너지 이게 너고 이게 나 <웃음> <웃음> 오케이 이건 인정 솔직히 말했어 지금 소름돋았어 하얀거 보면서 거의 <웃음> 너 모차르트였어 오빠 이거 봐봐 왜 엄청 똑껍지 어 그러네 내가 손질한 부분이 덜 먹었나봐 <웃음> <웃음> 이렇게 두꺼운 놈이었다고? 아니, 얼마나 나는..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뼈가. 예, 안 예. 안 치워, 치워, 자, 이제 갈비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갈비대가 제가 좀 전에 진짜 잘한 거고. 아, 어디서 본거 있네. 그거 누르는 거 봐라. 맞아? 갈비대 나갔어? 오, 뭐야. 에헤헤. 아, 이거 원래 뼈구나. <웃음> 잘하긴 하네. 요것도 떼야 돼? 내장마? 어. 어. 음, 나는 뭐, 그거 어떻게... 32번 정도 해서 떼거든. 너는 몇 번에 하나 보자. <웃음> 오... 한 번에 되게 잘했네. 근데 아직 너는 겁질을 잘못뺐겨 내가 알기로. 손잡이 만들고. 그렇지. 자 이제 검색갑니다 어기야기 열아차 외쳐줘. 어기야기 열라차 어기야. 기여배우음 바뀌었어. 내 거야. 아 이거 니네 거야. 내 버전은. 어기야기 열라차 어기야기 요야은혜야너 되고 있는 거맞아왜 이렇게 커? 그지. 아 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사. 쌈을. 그렇지. 잠만 좀 이상한데 여기 왜 끝에 이렇게 돼 있어? 아씨. 어봐어다 있네. 어 뭐야? 오. 자 여러분 기호 2번 김문혜 선수의 회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2번 <웃음> 뼈가 잘라야 돼너 진짜 잘떠 이게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원래는 Y자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가운데 뼈까지 마무리로 잘라주고 응? 와이씨. 응. 자이기 랩킹에 올려주세요 넷이 소중하니까 <웃음> 자 여러분 이게 기호 1번이고요 이게 기호 2번입니다 아니야 <웃음> 알았어 뭔가 내게 더 널찍하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 내게 더 도톰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커, 그러면?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요것도 마저 수분을 빼줄게요. 자, 그럼 이제 초밥을 만들려면은 단추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내가 요새 이사오고 나서 여기서 항상 밥을 해줘가지고 밥 되게 잘 하거든요. 불화이요발 오뚜기 광고를 받을 때까지 이 오뚜기를 쓸 거다. 왜 오뚜기 광고 안 들어와? 광고 주먹에 한마디에. 오뚜기. 어떡해요. 떻 나한테 도움을 여쭤가지 말고. 하나, 아, 둘, 셋. 오뚜기 <웃음> 뚜기 <뚜기뚜기>. 뚜기 오뚜기 <웃음> 아 뚜기 뚜기 괴롭갑다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바로 2분 30초 뜯었어? 오뚜기 짬뽕만 니랑 살면서 6년째자 그러면 오뚜기 밥이 돌아가는 동안 단천물을 만들어줄겁니다 단천물의 재료 간단해요 릭초 담대로 그냥 얹어 식초가 세기 때문에 살살 넣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살짝 살살 넣어? <웃음> 살살만 넣으면 돼요 밥 몰래 살살 넣어 <웃음> <나> 아무도 몰라 넣은지 <웃음> 아무도 모르게 살살 넣으면 돼요 자그 다음은 로추 가루가 살짝 섞여 있는 러일자. 설탕을 좀 많이 이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다 됐으면은 띠어 버섯 그리고 딱 해가지고 부와 버섯 자 그리고 나서 비벼버섯? 비벼 버섯 비벼 비벼 줄러주 비벼 아 식초 살살 그러는 게 조금 과감했다 그래 네, 나좀지쳤네 아, <웃음> 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안돼 나 먹을 밥 없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단축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맛있는 초밥집 가면은 밥조금에필가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마 올리고 지금 큰거네덩이가 있잖아요 한 덩이만 쫙 올려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회로도 먹어볼게요 자. 와우 너무, 너무 두껍다 이거 내 거. 저는 뚜껑고 자고 은혜 얇은거 좋아하거든요 봐봐 이거 회 디스플레이 하기는 얼마 좋아? 굴리면 디스플레이 되잖아 나도 썰어 볼래 아 그래 그래 자 은혜가 이거 하나입니다 은혜너 그럼 초밥까지 만들어줘 나못 만들어 너 근데 오마카세 친구들 오면 한대매. 그러니까 한 대매. 그러니까 초밥까지만 만들어 봐야지 아 맞는... 싫어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아니 그게 맞는거 <웃음> 어떻게 썼는거지야 <야>, 미쳤네 아내야 <웃음> 야, 이게 뭐예요 어 <웃음> 아니 너무 야 이게 독어뜨냐? 아. 아 <웃음> <나> 다시 해볼래 알았어 알았어 더 해봐 생각해보니까 은혜가 써는걸안배었네 <웃음> 이렇게 앞으로 하오야고잘하네너 혹시 지금 뱃살이랑 같이 썰고 있는거야? 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원래 돼지도 비계만 먹으면 맛없잖아 맞지? 이상해 아니야 괜찮은데 여러분 그죠?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 예쁘죠? 예쁘죠? <웃음> 편육같아 <웃음> 야 이거 색다르다 색다르다 요거는 회로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은혜 그만해 영상 낭비야 <웃음> 아 초밥해 초밥 라텍스 선수처럼 두개 껴주시고요 물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안해 은혜 알죠 안해 썰기만 못 하네 330원 은 <웃음> 약간 고수처럼 해봐 다 편집해줘 성훈이가 고수처럼 아, 잠깐만 물을 너무 안묻혀 성훈아 이거 다 편집하는 거알지 고수처럼 고수처럼 잘해보여 잘해보여 오 이거 뭐야 다시 보여줘 어? <웃음> 바 여기 봐봐 야, 너 진짜 근데 잘한다. 근데 예쁘게 330원 어? <웃음> 몸은 왜둥단거리는 거야? 바발 흘릴까봐 <웃음> 근데 왜 내가 해? 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너가 하는 모습이 더 예쁘잖아 또 하기 싫어가지고 <웃음> 우리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아는 거 같아 그럼 잠깐 떨어져 있어 볼래? 아니, 그럼 안 되지. 나못 살아. 웃고 있던데? <웃음> 자그 마지막으로 제일 큰거어큰거너 혼자 자 이제 여기에 그냥 초밥을 올리면 뭔가 좀 허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추냉이를 선사한다 너안 해봤지 이거? 살살살살 톡톡톡하면 돼 그렇지 선수처럼 빠르게 <웃음> 자 그리고 여기도 어우 됐어요 됐어요 어우 됐어요 어우 어, 더러워 이제 여기다가 너가 썰어놓은 거 있죠 요거를 하나씩 띵띵띵 예쁘게 올려 줘. 세 오우 야 나는 그거 이거? 응 근데 내가 너 와사비 안 먹는데 다 했네? 괜찮아 어? 일정도는 괜찮아 어 진짜? 어. 나 어른 어. <웃음> 내가 하라그랬는 <하려고> <웃음> 오야오야 오야야 오우야. 저 큰거 너무 좋다 덮일때 그리고 나머지는 회로 먹으면 되고 얘는 여기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뭐 덮을 거야 이거 그래 그래 뭔가 꼬리 있는 느낌 오 쉐터 퍼. 약간 요렇게 꼬리 남기잖아. 어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일반초밥, 대왕초밥, 회 이렇게 세개 먹어볼게요. 아, 아, 이게 뭐지 어, 뭐. 아, 만들었습니다. 잘헤 절었다, 절었어. 자, 여러분, 일단 은혜가 만든요 초밥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옆에 대왕초밥. 사이즈가 어떠냐면은 대충 한요 정도 됩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럼 오빠 주고 1, 2과 신거야 그렇지 그러면 수고스러우니까 안되겠지? 어. 자 그리고 회! 근데 여러분 이 회가 너무 기대가 된게 뭐냐면요 손질할 때 기름이 엄청 붙더라고요 약간 능성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기름 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부터 먹을까? 내가 이거 만든 것도 말해줘 아 은혜가 또이거 쌈장 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안에 또뭐 넣었어? 마늘이랑 와. 고추랑 자 이거 먼저 맛봐야겠네 그러면 빼는 <웃음> 야, 이거, 나품 맞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두꺼운 초밥. 자, 바로 먹어볼게요. 저는 간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간장 딱 찍어서.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제일 쩐는 게뭔줄 알아? 단촛물 비율이 미쳤어. 밥이 너무 맛있어, 진짜. 몰래 넣어서 그래. <웃음> 살살 넣어서 자, 그래, 살살. 자, 간만에 너무 맛있고 행복한 컨텐츠 나도 한 번만 줘 봐. <웃음> 너뭐줄거 아니야? 얇은 응? 거. 얇은 거? 뭐 찍어줄까? 반장. 근데 원래 보통 안 먹을래. 이거 샀잖아. 주름주름. 미쳤지? <웃음> 단춘물 어때? 음. 닥쳐 그냥 <웃음> 니 스타일 아니구나 아니 조금만 더 시큼했으면 괜찮아아더 넣었으면 오히려? 응아 음. 진짜? 나 오히려 너가 그 반대를 얘기한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제가 짜게 먹고 은혜는 싱겁게 먹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딱 좋아 너무 맛있는데? <웃음> 너 참동 처음 먹어보나? 거의 안 먹어봤지? 응 음. 저는 먹어봤는데 은혜 별로 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에 어... 뱃살 이것도 뭐야? 밥풀린 초밥이야? 응아 음. 초밥이야 이거? 어, 일부러 아, 일부러 넣은 건데 되게 살살 났네 <웃음> 자, 여러분, 요거 초밥이래요 초밥. 요고 밥풀 하나 들어가가지고. 자, 뱃살 초밥 바로 먹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번에 은혜가 특별히 만든 락장. 어, 아, 맛있겠다. 찐인데, <웃음> 은혜야? 초밥. <웃음> 우와, 진짜.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너는 다른 걸더 좋아할 거야. 이거 완전 이름 미쳤는데? 광어 진으로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웃음> 야! 유용! 성마 저기 아빠 소리 지르는데 관심 좀만 가져줄래? 진짜 맛있어! 너 광어 지느러미 안 좋아하지? 응. 음. 아 근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긴 한네아 싫어 싫어 싫어. 안 먹을래? 어. 솔직히 네가 싫다 그러자. 개땡큐야. 나 야, 이거 한번 더먹어 이번에는 간장 이거 섞어. 초배래 와. 이건 미쳤는데요. 야, 맞아. 저. 이러면 너뭐 줄까? 너 골라 봐. 이거? 야 이거. 비늘이. 야너 비브리오 배추 걸릴 뻔했다 어디? 이거. 어. 맛있겠지? 이렇게 팍 찍어 맛있다니까? 나 이거 먹어봐. 그렇죠. 음.. 어때? 부드럽고 쫄깃하고.. <웃음> <웃음> 부드럽고.. 쫄깃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이거 여러분 먹어봐야죠 이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야 이거 뭐야? 봉구수 회복 아니야? 자 요거를 콱 찍어가지고 고성사람 먹방 스타트 여러분 오늘 이 참돔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주자 그래서 잡아서 먹어볼거예요 이건 그냥 한입 딱 베어 먹으면 아주 맛있지 않니 그거 북한 사람 아니야? 원래 약간 비슷해 원래는 죽이었잖아 너무 심하다 아 그래? 좀 조절해 볼게자 그래서 이 간장 이렇게 찍으면 이게 참 입에 살살 녹고 맛있지 않니 근데 이렇게 한 먹어본 적이 없잖아 이거 맞아 속초 우누누니 형님 있잖아 이거 똑같은거잖아 자 바로 이거 한번 먹어보기지니초배름찬이 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여러분, 초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밥 따로 한입 뜯어. <웃음> 근데 엄청 맛있다. 뜯기는 재미가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데요그럴리 같아? 어. 이제 한방에 가자니 안돼 괜찮아 이 정도면 주먹만 리가없는안남았어요초밥리가밥좀빼요 그럴리가 없는 으, 진짜 개걸스럽다. <웃음> <웃음> 으, 먹는 게 이렇게 꼴보기 싫으면 안 된다는데. 뭐언야 <웃음> 한다니? <물러났다니. 웃음> 으, 손, 이 가리는데 밥풀 묻어있는 거개 짜증난다. 이야 <웃음> <웃음> 괜찮다니? 와, 중간중간에 간장을 마셔 줘야 될것 같아. 싱가워? 응. 음. 그럼 간장 한입 하고 하지. 진짜 어디 거지 같아. <웃음>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막장이나 간장을 조금 먹어야 될것 같아. 소금 <웃음> 안 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돔 초대형 초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뭐, 맛은 그냥 사실, 어, 작게 해서 드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처음 식감면 좋은데, 중간에 너무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간장 같은 걸 추워해주면은, 꽉 차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럴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냥 썰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광고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광고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광고도 받고, 너무 행복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싱 클래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펀터 애플하고 코드를 치시면은 다른 장비들 같은 거좀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싱 클래시 해봤어? 언젠가가 안 시켜주잖아. 나만 할 거예요. 파이어!